와! <웃음> 근데 이 트레이 같은 배로 뭔데? 이씨 야 래리오 세 개를 뽑지려봐 이 쓰레기같은 래리오 뭔데? 래리오 세 개였는데 체력도 별로 못겼네? 어쩌겠습니까? 어허 어허 이거 일부러 뒤로 뺀 거에요. 상대방이 좀 꼬라박고 죽어주길 바랬거든요. 각이죠 아주 명백한 필각입니다 자, 소라만큼 커진 아니? 시원한 거고제아 아, 얘부 처음 보네. 아니, 아니, 이게 이렇게 되네? 만하면 얘도 대게머라는게 일단은 잘 싸운다. 나름 불은 잘 피했어. 아이고야, 아니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. 아이고, 아 괜찮아 세 마리 다아봤다와 무슨 무다? 야 잠깐만 욕정. 원래 원래 치기 맞는 터인데요. 진짜 데지도 싸게 맞았네 와. 오! 이거 뭐냐? 방울배 짓고 이게 긍정이지. 던지고 절단기까지 딱 집어줄게, 절단기까지 그리고 방울뱀 먼저 던지고 팔고 영능에 요렇게 요렇게 가도록 할게 요렇게 다 살래 나요 전장에 있는 반발트 다 살래 나나이 나 전장에 있는 반발트 다 살래 나 여기 있는 반발트 여기 있는 밤바트다살거예요 나왔다 평... 나왔다 강철... 평, 강철님 평을로고반 상대 밀하 워우 워우 하나 더 구발트 구발트와 구발트와 두발, 쌍울뱀 쌍울뱀으로 밤바이트 리필해야돼 이거 구발트와 쌍울뱀 쌍월빔을 리필해야 돼. <웃음> 이렇게 할게요. 긍정적인 방울뱀 도발. 일단 수박 서버가 첫번까지고 오케이. 밀라우스 반발 트가 없어 이 친구. 퍼블로봇이 있는데 긍정적으로. 어 리필 한번 해주시고 리필 두 번. 리필 한번 땡기고 이게 긍정이지. 리필 두번땡기고 다시 갑니다. 리필 땡기고. 오, 하나 처리. 자, 방울뱀 건드렸어요. 한번더 리필. 오, 앞설. 칼레코스 1대면 강해졌어, 의뢰도. 과연? 6대매. 와. 운 좋은 줄아십죠 진짜로 난이나 못찾으 방금 죽은 거였어요 본인 아씨, 아씨, 아하, 못했어. 아, 다음 편에 해야 돼요. 다음 편은 없어. 생땡할때 해야 되는데, 겟도 도 겟도 도 한달만 젊 겟도 한달만 밖에 못갔어 생각보다 없어. 뭐, 뭐 이렇게 못갔어 당연보단 내기는 아니야. 와, 아니 미쳤나봐. 무슨 대창 반다식 들고 있어.